오늘은 코성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 어떤 보형물이 좋다 뭐코 끝엔 뭐가 좋다 무보형물 성형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병원들 유튜브에서 코성형 얘기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닥터진만의 코성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인 건 아시죠? 이런 유익한 정보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야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끊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 닥터진입니다 여러분들 코 좋아하시잖아요 코코코 코, 코. 채널 티파는의 코정난하노코 성형이 가능한 연령은 여성은 만 16세 남성은 만 18세 이상인데 이 나이가 되어야 우리 신체의 성장이 90% 이상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라는데 보형물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코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소 좀 높은 코에 대한 동경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신의 코에서 실제로 높일 수 있는 한도보다 더 높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융비술이 필요하고 축비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게 많지 않죠 근데 높은 코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대체 몇 미리 정도면 높은 코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코성형을 해드렸어요 나름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그런데 불만이 있다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코가 너무 낮대요 더 높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죠 가족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가족들은 티안 나고 괜찮대요 그럼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 아, 아, 아. 뭐 이런 식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닥터진 생각에는 코성형의 목적은 예쁜 코를 만드는 것이지 무조건 높은 코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돌 분석한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그룹 중에 코가 그렇게 막 높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도대체 높은 코가 예쁘다고 누가 그런 거야? 도대체 누구야? 나다 이 새끼야. 저는 코 상담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들이 못 알아봐도 좋으니까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티가 나도 괜찮으니까 기왕 하는 거좀 확실하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쪽이 나을 것 같으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한 운동만 운동한다거나 너무 티가 나서 못 받을 정도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분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냥 원장님이 알아서 이쁘게 해주세요 너 아, 이, 이런 답이 제일 난감하죠 자 그럼 과연 예쁜 코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저는 코의 피부의 여유분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코의 피부의 여유분에 따라서 코끝 높이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콧대와 미간의 높이를 정하는 거죠 같은 정도의 피부 여유분이라도 코의 모양을 바꿔줌으로써 예쁜 코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코는 두 점을 연결한 실과 같은데요 이렇게 같은 피부 여유분이라도 이런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콧대는 코끝과 미간 사이에 이렇게 텐팅된 곳을 메꿔주는 느낌으로 세워야지 콧대를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돼요 코 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콧대가 높으면 로만노즈 사자코 <목소리> 가될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때로는 콧대를 좀 낮춰야 코끝이 더 높아 보이고 예쁜 코 모양을 만들 수 있기도 해요 뭐야? 예쁜 코 만들려고 왔는데 내 콧대를 낮춘다고? 이뭔 개소리야! 매부리코가 있을 때코의 피부의 여유분이 충분하면 코 혹의 높이에 맞춰서 미간과 코끝을 높일 수 있지만 피부에 여유분이 없다면 정해진 코끝의 높이에 맞춰서 코 혹을 깎아내고 콧대의 높이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콧대는 낮아지지만 더 예쁜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코를 이렇게 잡고 한번 늘려보세요 얼마나 내코의 피부가 늘어나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코를 이정도 높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수술은 이거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게 안전해요 오늘의 결론 코성형 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먼저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해요 코성형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높이로 수술해드려도 어떤 사람은 높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낮다 그러거든요 그런 주변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면 절대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코성형만큼은 정답이 없고 자신의 주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코성형을 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코수술의 방법 등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